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우 원인은 중생들의 행위를 통해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쌓인 두터운 업장이듯이 그것은 팔 정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팔 정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견 무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한 통찰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견인 지혜가 정립되면 우리 내면에 잠재된 무명이 뿌리 뽑히게 됩니다. 보시와 공양 선인과 악행에 대한 가보가 있고, 차과 피안이 있고, 아라하니 다음 생을 받지 않는 삶도 죽음도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정사유, 정견을 가진 자가 마음을 열반의 경지로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를 관찰함에 있어서 삼독심이 없고 번뇌에서 벗어난 바른 생각을 의미합니다. 정압 말을 절제하는 이가 살생, 도둑질, 음행 등의 행위를 버리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정사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면 행위도 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명 말과 행위가 청정해지도록 그릇된 생업을 절제하고 바른 생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명은 정어와 정업이 연결되어 있고 나쁜 생계수단을 끊어냅니다. 이것의 특징은 깨끗함이며 합리적인 생계를 일으킵니다. 정정진 정어, 정업, 정명이 굳게 선 이들의 바른 노력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분발이며 게으름을 물리치고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념 바르게 수행하는 이가 정진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 행하는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확립하는 것이며 정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념은 정사유와 더불어 마음속에 정견이 가득차게 하는 수행입니다. 정념의 염은 빨리어 싸띠를 의역한 것으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사념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빠사나 라고도 하는데 편견이나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사띠는 기억의 기능과 알아차림의 기능이 있는데 싸띠의 기능을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싸띠의 기능이 커지면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음이 이어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자세하게 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마음챙김으로 고델때의 선정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사마따 수행을 말합니다. 사마따는 지 혹은 정으로 한역되며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고요함과 평온 상태를 가르치며 삼매로 음역합니다. 사마따는 산만함 없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라마 포타라는 스승의 안내를 통해 사마타의 팔선정을 안성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이후 보리수 아래에서 이빠사나로 시비연기를 관찰하고 무상정등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팔정도는 범부 중생들에게서 부처님의 성품인 열반이 발현되게 이끄는 실천수행법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팔정도가 출가스님과 제가자를 이끄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법의 종합이었습니다. 후대에 불교 교학이 발전하여 불교가 전례된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한 수행법들도 모두 발정교에서 응용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